맨첫 번째 이거 하고 이제 쉬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원자의 구성입자인데 어 원자 중심에 핵이 있다며 그리고 주변을 도는 게 뭐라고? 전자라면서 그런데 그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다면서 그치?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로 놓고 보면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고 또뭐 있지? 어 전자가 있지 이렇게. 요세 가지가 이제 원자 구성하는 입장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녀석의 무게를 재봤더니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어 10에 마이너스 24승인데 밑에 전자는 10에 마이너스 28승인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무지 가볍지. 좀 보기 좋은 숫자로 바꾸면 너 무게를 1이라고 하면 중성자도 무게가 1이 되고 전자는 거의 2천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엄청 가벼운 거. 모든 입자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입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워딩 하나만 할까, 우리? 혹시 이거 하나 모르겠다. 얘들아,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주교육표 뜯든지 써놓고 보시든지. 수, 헬, 리, 배, 붕, 탄소. 몇 번째 있지? 여섯 번째. 그래서 원자 번호 6이라고 쓰죠. 그 원자번호를 보통 기록할 때 왼쪽 하단에다 씁니다. 그런데 이 원자번호가 뭐냐 하면 자, 뭐라고 돼 있지? 양성자 끝에? 원자번호라고 돼 있지? 양성자 개수를 원자번호로 정의를 한 거야. 따라서 원자번호가 6번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 하면 양성자를 6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양성 너는 양성자가 6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별거 없죠. 뭐. 자, 이게 6이고. 그런데 요 말고 요 위에 쓰는 숫자가 한개더 있거든 요렇게 12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질량수니까 이름 그대로 질량하고 좀 관계가 있겠다 그치 맞죠? 그런데 왜 숫자를 붙였을까 그래서 이 질량수는 의미가 뭐냐 하면 혹시 미리 한번 본 친구, 질량수는 뭐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그치? 왜? 왜 질량수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야? 어? 전자는 너무 작아서. 맞아, 맞아. 비슷해, 비슷해. 질량수는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야. 질량수는 개수야 개수. 이이 이 원자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엘리베이터는 줄이 끊어지면 위험하잖아. 야나 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 줄 끊어져 가지고 다친 경우 신문으로 한 번씩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안전장치 다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꼭 기록을 해놓죠. 하중 몇킬로그램1160킬로그 그런 식으로 기록해놓잖아. 그런데 그렇게 무게만 봤을 땐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밑에다가 뭐 해놓지? 에퍼슨몇 예, 명이냐? 그래서 여기는 아, 세 명이 타면 위험합니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죠. 한 번은 유럽인가 놀러 갔더니 아파트 그 단지들이 그 너무 낡아가지고 그 건물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명 타니까 끝나더만. 나라서 그런 건 아니야. 오케이? 누가 타도 한 명이면 끝나는 진짜 작은 엘리베이터. 그런 게 있더라고. 세 명이 타면 끊어져야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한 명이 탔어요. 좀커 보인다. 근데 한 명이 또 탔어요. 오, 커 보인다고.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의 파리가 더 탔어요. 위험해, 안 위험해? 파리가 또 탔어요. 위험해, 안 위험해? 이 파리 숫자는 신경 써, 안 써? 안 쓰는 거지. 왜?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게 봤을 때 아까 저 친구 말한 것처럼 전자가 무진장 가볍잖아. 그치? 그럼 치그이 전자가 거의 2,000배 차이인데 한개더 있든 두개더 있든 세개더 있든 원자 질량의영향을 거의 끼치겠어. 거의 무시해도 되겠어.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전자를 무시해버리면 남는 입자는 뭐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 따라서 원자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는 누구하고 누구라고? 양성자와 중성자, 그들의 개수쓴 거야. 갯수. 개수.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 합이구나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그리면 아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합쳐서 12개 있어 이 뜻인 거야. 그런데 양성자가 현재 몇 개라고 돼 있어? 여섯 개라면서 그럼 여기에는 중성자 구할 수 있겠네 중성자 몇개 있겠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중성자 몇개인지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별거 없지첫 번째 중요 개념 하나 잡았어요 질량수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질량수는 질량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요거 예제 하나만 쓱 하나 해볼까 우리가 수소는 질량수가 1이야 다음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인데 질량 수가 4여. n 원자 번호 1번. 어이. 양성자 몇 개? 1개.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한 개니까 중성자 몇 개? 0개그렇 양성자 몇 개? 2개. 그런데 그 걔네들 합쳐 가지고 4개니까 네 중성자 몇 개? 그렇지. 핵 안에 4개가 네 있어. 핵 안에 4개가 네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건두 개야. 그럼 남은 두 개는 몇 개냐? 이런 거죠 그럼 이들의 질량수 B는 몇대 몇? 어, 1대 4 질량수가 큰게 가볍겠니? 무겁겠니? 무겁죠 따라서 이들의 질량비는 몇대 몇? 1대 4 O야 X야 OX? 그런데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는 몇대 몇이죠? 그런데 진짜 1대 1이에요? 다르잖아요 대충 가서 1대1이 다쓴 거지 다르거든요 지금 5개념 잡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수 있는 거 말고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그렇지? 따라서 질량하고 질량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량수는 개수예요 여기에도 엘리베이터에 두 명이 탔고 여기도 엘리베이터에 두 명이 탔어요 사람 수는 몇대 몇? 같죠? 그럼 질량도 같겠어? 다르지. 맞지? 야, 여기도 나한명 탔고 여기는 애한명 탔어. 근데 우리 질량이 같아. 얼마나 슬프겠어. 그렇지? 따라서 요거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질량수와 질량은 개념이 달라요. 문제 풀때 질량수를 뭐 원자량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 있는데 그거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있듯이죠 첫 번째 질량수에 대해서 개념 하나 잡으세요. 알겠지? 어려운 어려워? 할만해? 아 괜찮지? 렇지괜찮은거 자주 반복해서 봐야 돼.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 전하량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빵이지. 양성자는 하나 전하량이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나오지. 전자는 부호만 반대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니까 크기는 똑같지. 그럼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크기가 같으니까 합은 얼마? 0 떨어지겠네.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라고 하면 에 원자잖아요. 그렇죠? 원자라고 하면 앞쪽에 이 워딩이 빠져 있어. 원자의 특징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 원자를 그냥 줄여서 우리가 원자라고 하거든.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거야? 중성자 수가 더 많은 거야? 아니, 전자 수가 더 많은 거야? 아니면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렇죠. 따라서 N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나 전자 수나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 부르잖아. 이온. 어 눈부시. 여기다 해야겠다. 좀 지워도 되지 않? 여러분. 어, 대박. 한번딱 내는데 세개가 떨어지네. 응. 이만큼 좀 지울게. 괜찮지? 어?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는 원자 번호가 10인데 2플러스라고 e 하자고. 2플러스 e 이온.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잖아. 플러스니까 양이온 알지? 중학교 때 이온은 배우지? 질문 하나만 하자. 전자 몇 개? 전자 두개 얻은 거야, 잃어버린 거야. 어 잘하네. 전자 두 개를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띠니까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그렇지? 몇 개? 그렇지. 그런데 그 설명은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원자에서 이온이 될때야이 플러스네. E 너는 전자를 두개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마그네슘 1 플러스가 이거 됐어. 전자 얻었어? 잃었어? 1 플러스가 2 e 플러스의 전자를 잃었지. 이때는 몇개 잃었어? 하나 잃었지. 따라서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양이온이면 전자를 잃은 거고 음이온이면 전자를 얻었어요라고 얘기하면 돼 그런데 이쪽 파트는 이 원자 또는 이 이온 안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구성성분 배우잖아 이 안에 양성자는 몇 개가 있고 중성자는몇 개가 있고 전자는 몇 개가 있고 그걸 묻는 거거든 따라서 이 과정은 잊으시라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도 있는데, 이 녀석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건 누가 더 많다는 거죠? 양성자? 전자? 그렇지. 왜 플러스 띠겠어?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기 때문이지. 양성자 수가 전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앞에 숫자 뭐 써놨어? 왜 2라고 써놨겠어? 두개더 많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전자보다 양성자가 두개더 많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양성자 수가 무슨 번호라고 했어? 원자 번호는 왼쪽 하단에 쓰는 거라면서 그렇지? 그럼 이 새끼는 플러스가 12개가 있거든 그런데 이 플러스가 전자보다 두 개가 더 많대 그럼 전자는 몇 개? 요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얘한개더 해볼까요? x, 3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n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몇개더 많아? 세개더 많은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의 전자 개수가 몇 개인가 봤더니 18개 더래. 전자가 현재 18개 있대. 그런데 이 전자수가 플러스보다 3개가 더 많아서 18개인 거야.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 따라서 원자 번호 몇 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질량수에 대해서 쌤이 지금 개념 하나 딱게 잡았잖아, 그렇지? 아, 질량은 개수야. 질량이 아니고 질량수는 개수야. 그 개념 하나 하고 두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그리고 원자를 바라볼 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은 거야. 이온은 개수가 다른데, 양이온이면 플러스가 더 많은 거고, 음이온이면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야. 그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시면 돼. 됐죠? 세 번째. 이제, 이거 어딘가 해야지. 그, 야. 형광펜은 어디에 칠하지? 중요한데. 그치? 그러면 우리가 또 물리가 제일 와닿아서, 너무 와닿아서, 물리 자체가.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식은 뭐지? F는 MA. 제일 중요하지. 이거 모르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형광펜을 딱 칠했어. 중요하다고 별표 칠하고 형광펜을 쫙 칠했어. 그렇지? 뭐가 달라져? 여기에 형광펜을 칠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달라지는 게 없어. 형광펜을 왜 칠해? 잘 보이라고. 그럼 이거 잘 보여서 뭐 하려고. 누구나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나도 혹시 문제를 풀때 일단 스타트는 할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칠해서 뭐 하냐고. 그래서 쌤은 생각이 나는 이런 중요한 거는 별표만 칠해놔도 된다. 그냥 중요한 말디만 써도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형광펜은 내가 자주 봐야 되는데 시험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딱두 개죠. 너무 어렵거나. 두 번째는 지엽적이라서. 아차 싶어서 틀린 것들 따라서 저는 거기에다 칠합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오개년 발생하기 쉬운 거 지구학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싹싹 칠해 놓는 거야 그리고 급하게 한번 볼때 잠깐만 이게 뭐지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면 기억에 남을 테니까 그럼 내가 황산화학식 뭐였어? 모르지 H2SO4 내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형광펜딱 칠해 놓은 거야 그럼 넘어갈 때한 번씩이라도 보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머리 집어넣으세요 형광펜 <웃음> 동의원서 동의만 치면 돼동미동미 정의 하나만 하려고? 동 무슨 뜻이겠어? 가틀동 아울리들 대답도 중간중간 잘해주고 되게 열심히 들어서 나도 오늘 수업을 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보다도 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매주 그 수업 매반 같은 수업해도 어떤 반응하고 어떤 반응 안할 때가 있어. 깜빡하고. 아, 오늘 내가 다해 줄게. 같설다 따이듯이야. 위는 뭐야? 아, 그렇지. 어이 되게 좋다. 이 애들 공부 열심히 잘하는구나. 위치가 같은 거야. 어디에서? 빨리 해야지. 어디에서? 그렇지. 주기율표에서. 근데 잘 봐.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1번 수소고 2번 헬륨이고 원자번호 3번 리튬이고,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이고, 이렇게 가거든.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이래. 그럼 같은 뭐 수소의 동위원소라면 같은 수소인 거야. 똑같은 녀석인 거야. 그치? 그런데 미리 한번 공부해 본 사람,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고 하죠? 같다고 해요.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왜 화학적 성질이 같을까를 두 번째 형광펜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원과 3 단원 개념을 완전히 내 꼴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바탕이 돼요. 화학적 성질 형광펜이죠. 누가 화학 어 누구 어떤 입자 옆에 화학적 성질이라고 붙어 있지? 그렇죠. 질문 하나만 하자. 화학적 성질이 뭐여? 화학적 성질이 뭐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뭐 나트륨 알죠, 나트륨. 나트륨은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냐 하면 음, 위험해요. 그래서 나트륨을 물을 만나게 되면 폭발해 버립니다. 풍하면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 나트륨 요만한 덩어리를 호수에 턱 던져 버리면 어우 빵 하고 올라온다니까. 그 나트륨을 선물로 내가 손바닥에 받으면 위험하겠죠. 손에 땀이 나는 순간부터, 그렇지? 이게 화학적 성질이야. 나트륨이 물과 반응, 폭발적으로 반응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반응. 따라서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을 빼놓고는 원할 수가 없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녀석을 물에 넣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대. 그럼 이 녀석의 화학적 성질은 몰라. 이 녀석을 뭐 저기 다른 뭐 누구라고 붙여봐 만나게 해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 변화가 없으면 반응한 거야, 안한 거야? 반응이 같은 말로 변화예요, 델타. 반응을 우리가 변화라고 부릅니다. 화학적으로 변한다 이 뜻이죠. 화학 변화라고 들어봤자 그게 화학 반응인 거야. 그걸 식으로 쓴게 화학 반응식인 거고 그 자체가.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반응을 안 해? 걔는 아무런 성질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있다는 건 개가 어떤 특정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고 이 화학 반응과 관련된 입자가 뭐라고? 그럼 내가 이게 내거 전자야 전자 그럼 나한테 전자가 하나가 있어 이걸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 주거나 또 뺏어오거나 뺏기거나 뺏거나 힘자랑 하다가 씨 같이 쓸까? 같이 쓰거나 이게 전부 다 화학 반응이지. 따라서 2단원과 3단원에 있어가지고 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자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 화학은 전자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그 안에 핵 가지고 노는 건핵 물리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쪽은. 오케이? 그럼 다시 일로 올까요? 동의 원소인데, 갓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래요. 그럼 같은 위치면 원자 번호가 어떨까? 같겠죠? 그런데 현재 쌤의 심금 이거. 양이온 썼니? 음이온 썼니? 그냥 원소 썼니? 원소 썼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러면 전자수도 몇 개? 한 개로 같겠죠? 그럼 동이원소 A하고 B가 있는데 양성자수도 같아? 전자계수도 같아? 그러면 화학 반응, 화학적 성질도 어떨까? 같은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비슷하다 너 같아 그럼 뭐만 다르냐? 몸무게만 좀 달라. 어디 옆에 쓰여 있어 중성자라고 돼 있지? 중성자 개수가 좀 다른 거야. 그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좀 다른데 화학적 성질은 같다고 보시면 돼. 다 했네요. 우리가 이 아, 지금까지 한거 짧게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또 니를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웃음> 그렇지? 아, 원자였습니다. 중성 원자예요. 그냥 원자라고 쓰면 전기적으로 중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래.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같아야 돼. 근데 이 양성자 수가 뭐 얘기하는 거야? 원자 번호 얘기하는 거야. 원자 번호 1 2 3 4, 양성자 수1 2 3 4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우리 이온이라는 거 했어. 이온. 이온. 이온은 뭐야? 양이온이면 누가 더 많아? 양성자 수가 더 많아. 음이온이면 누가 더 많아? 그렇지. 따라서 이온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다른 거야. 오케이? 양이온이면 애가 더 많은 거고, 3 마이너스면 애가 3개 더 많은 거고. 그러면 돼. 됐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무슨 원소 했어, 지금? 동의 원소 했잖아. 자, 야, 식 하나 써볼까? 양성자 수. 중성자수 합쳐서 무슨 수라고 하지? 그렇지 질량수 질량수 개념도 했잖아 질량수는 뭐야? 질량이야 개수야개수라니까 그래서 원자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전자는 무시해도 된다 이거지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서 몇개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위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같은 원소라고 원자 번호가 같다고 그럼 무슨 수는 같지? 양성자 수는 같은 거지 그러면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다른 거야 따라서 N은 같은데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거든 그럼 당연히 질량 수도 같겠어? 다르겠어? 다른 거지 중성자 수가 두 개가 더 많대 그럼 질량 수도 몇개 얼마만큼 더 크겠어? 그렇지 이런 차이인 거예요 요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의원소에 대해서 수소, 자 전부 다 수소, 수소, 수소잖아요. 양성자 수일로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는 질량 수가 얼마죠? 1이죠. 애는 질량 수가 얼마예요? 야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가 한 개가 더 많습니다.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가 양성자고 중성자지. 그런데 양성자는 같다면서.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지? 애보다 애가 중성자가 한개더 많은 거야. 애 보다 질량 수가 애는 할일더 많죠? 그럼 당연히 애 보다 애는 중성자 수가 몇개더 많아? 한개더 많은 거야 이해 되겠죠?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